항상 날 보고 웃어주시던 할아버지의 얼굴 이제 볼수 없는 우리 할아버지 얼굴 백년 동안 쉼 없이. 또 세리 <웃음> <웃음> j i w